승리 속아. 네, 네. 주차해줘요. 형. 네, 3 쳐서 팀이 이겼으면 좋고 네, 일단 제가 4안타친거 보라는 팀이 승리할 수 있어서 좀 많이 기쁜 것 같습니다. 어, 요 근래 어, 시합에서 타이밍이 조금 늦거나 빠르거나 정확히 맞지 않아서 오늘 시합 전 연습 배팅 할때 이제 타격 붙인 팀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좀더 집중했던 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원주 시절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을 수 있다는 게좀 많이 설레고 팀이 좀 많이 강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오늘도 유품 입고 승리할 수 있어서 많이 기다 이렇게 부산 사직 야구장인데도 이렇게 안정인데도 이제 관중석 보면 삼성 팬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. 핸들 덕분에 이렇게 생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Yeah. <놈의 <놈의> <잘못된> 네, 감사합니다. Bien, bien, gracias a Dios ganamos y es e s lo que se quiere. Muy bien, sabe, anotamos una carrera más. Creo que ahí el el e q u i p o tuvo c o más confianza y pudimos poder tener la victoria, que es lo más importante. Bien porque no no tienen una racha ganadora. Bueno que nos sigan apoyando, que nosotros vamos a seguir dando el 100% y y que tengan mucha fe en nosotros. 우리가 라이온즈파크에서 롯데한테 당했던 거를 다시 복수할 수 있는 어, 좋은 상을 만든 것 같아서 내가 집중해서 이길 수있다고 하겠습니다. 너무 감히 득쭉가쭉하다 보니까 최대한 한 점을 내는 게 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타점을 올릴 수 있도록 집중했고 그게 외하로 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것 같습니다. 네 봤어요. 어떤, 어떤 내용이 적혀있어요 저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, 아까 경기 끝나고 봤는데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거 봤는데 집에 가서 뭐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? 아 그럼요. 뭐 가족 들로오면 힘들지도 않고 네.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모든 선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선수들좀 유니폼이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. 이 유니폼을 좀 자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. 초반에 좀안 좋은 선적으로 시작했는데 저희 선수는 열심히 다시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,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계속 한번 힘내보겠습니다. 파이팅!